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대우 코넬 비뇨의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남성은 왜 서양 남성에 비해서 음경 길이가 1cm 이상이나 작을까라고 하는 너무 <웃음> 재밌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발기가 되기 전에 평균 음경 길이는 7.5cm입니다. 발기가 되고 난 다음에 평균적인 음경 길이는 11.5cm입니다. 이러한 길이는 전세계 남성들과 비교해 봐도 1c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이제 발기가 되기 전에는 9cm 발기가 되고 난 후에는 13cm가 되어 가지고 각각 1.5c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 남성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현격이 납니다. 더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킨제이 보고서는 미국 남성의 평균 발기시의 평균 길이를 16cm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좀 있다고 한들 11.5cm와 16cm 사이에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영국 국제 비뇨의학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음경의 길이는 아프리카인, 유럽인, 북아메리카인이 가장 길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이 가장 작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이제 성기 차이의 길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콘돔의 규격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는 콘돔의 나라별 크기 등의 규격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표준형은 과거의 소형을 소형에서 일반형으로 성격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콘돔의 규격은 이제. 가로 5.3cm, 길이 17cm의 일반형이고, 동남아 국가는 가로 4.9cm, 길이 17cm의 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유럽 지역의 콘돔은 가로 5.7cm, 길이 20.5cm 이상의 대형 콘돔이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가지고 동아시아인의 남성의 사이즈는 왜 서양 남성에 비해서 최소 1cm 이상이나 이렇게 다 작아져 있을까요? 이러한 이제 뒷받침해주는 학설은 아주 많은데 가장 근접한 학설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류의 시조가 몇만 년에 걸쳐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빙하기를 만나 가지고 극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적응을 한 결과라라, 결과라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빙하기의 강추위에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에 지방질이 많아져서 쌍꺼풀이 없어지고 또 햇빛을 얻기 위해서 피부색이 변화되고 체온 유지를 위해 가지고 코와 음경, 귀처럼 이렇게 돌출 몸의 돌출 부위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제 이러한 학술을 제가 이렇게 가장 이제 신뢰를 하고 근접한 학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학술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이제 결국은 음경은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이러한 이제 동양 남성, 우리나라 남성을 포함한 동양 남성들은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맞춰져가지고 진화를 한 결과다 보니까 이제 빙하기가 도래하건 극한 상황이 되건 간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인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학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남성들은 엉경의 크기는 작지만은 엉경의 크기를 종족의 생존과 맞바꿨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해 보시면 가장 좋은 접근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금일 우리나라 남성은 왜서양 남성에 비해서 1cm 이상이나 음경 길이가 작아졌을까라고 하는 너무 흥미로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